뉴티구 안이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보시면은 14만 키로 주행이 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랑 다 작동을 잘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에 어라운드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이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물론 선루프도 들어가 있죠. 아우, 하늘 오늘 좋죠. 그러니까 오늘 이 차를 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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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시스템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화질이 굉장히 선명하죠 그리고 센서까지 한 화면에 같이 약간 어라운드 뷰 느낌으로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